안녕하세요. 보험금 판례방입니다. 음주 후 구토로 인한 토사물에 의하여 기도가 폐색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주지법 2018 가단 4.185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망인은 2014년 12월경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의식 장애가 있었고 쓰러진 상태로 원고에게 발견되었습니다. 병원에 입원하여 급성 신부전, 폐렴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반온수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호흡부전, 급성 신균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. 갑제 1호 내지 10호 중에 각 기재와 이법원의 K 주식회사, L 주식회사, M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의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2014년 12월경 음주 후구토로 인한 호산물에 의하여 기도가 폐색되는 재해를 당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